콜 오브 듀티 세계적으로 성공한 FPS 프랜차이즈이자 이번에 리뷰할 게임이기도 합니다 콜 오브 듀티 월드 워2 이전 작품까지는 계속해서 미래로 가다가 갑자기 과거로 전향했는데 뭐... 누구의 영향을 받았는지는 확실해 보였죠 아무튼 시작하기 전에 말하자면 저는 이번 작으로콜 오브 듀티를 시작했으니 다른 시리즈와의 비교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이 게임에 대해 말해보죠 이 게임은 총 3가지 모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멀티플레이 모드와 나치 좀비 그리고 싱글 플레이죠 저는 여기서 하나의 모드를 제할 겁니다 멀티플레이 모드 이 모드를 제한한 이유는 단순한데 제가 에임이 딸리기 때문입니다 철갑탄으로 벽뒤에 수문적을 잡고 저격총으로 뛰어댕기면서 패주모하는 청노리스들을 상대할 자신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 저는 레벨 1과 50을 매칭해주는 시스템을 깔수 없다는 소리입니다 이제 두 가지 모드가 남았군요 먼저 싱글 플레이 모드를 보도록 하죠. 처음부터 자신의 손을 썰어죽기는 동료를 보며 뭔가 불안함을 느꼈지만 무난무난하게 게임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끝나버렸죠. 게임 플레이 타임이 6시간밖에 안 되거든요. 75,000원짜리 풀프라이스 게임의 캠페인 플레이 타임이 6시간이라니 어처구니가 없을 정도로 짧은 시간인데 이제 이 시간을 어떻게 채워놨는지 보자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자면 그래픽은 다운그레이드가 한번 이루어졌다고 하지만 상당히 괜찮은 편입니다. 연출은 이 전쟁은 존시나 참혹해요 라고 말하고 있었죠. 이런 연출은 보통 뛰어난 고증가 함께 들이대야 설득력이 있는데 웬 소위탄 두 개로 이거를 폭파시키는 주인공과 지프로 독일 열차를 탈선시키는 등신 같은 장면을 넣어놔서 설득력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당신 지프 비브리뉴인가? 지프는 예로부터 미국의 수호신이었다 그 힘은 공장대대로 이어졌지 비브리뉴냐고? 헐! 치사량의국뽕을 주입당한 뒤, 거수경례를 하고 죽은 시체에 국뽕을쳐붙고 있는 느낌이었죠. 그 외에도, 셔먼 탱크 한 대로 티거 두 대를 잡은 일은 역사에 길이길이 남을 사건입니다. 탱크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정말 조작감이 최악이었어요. 포신을 한 바퀴 돌리는 게 무슨 헬리에성한 바퀴 도는 속도와 맞먹을 정도죠. 그 와중에 미친 듯이 뛰어와서 포신으로 셔먼을 꿰뚫는 독일의 광역을 보니, 게임을 꺼버리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셔먼을 직접 조작하는 실은 단 한신밖에 없으니 넘어가보면, 이 외에는 제가 언급하고 싶은 게 딱히 없어요. 어디에서나 볼수 있는 클리셰와 뻔한 엔딩 뿐이죠. 전쟁을 소재로 한 게임이나 영화에서 단골로 등장하는 엔딩 말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다음 모드로 넘어가보면, 짜란! 나치 좀비가 기다리고 있죠. 나치 좀비는 웨이브 형식으로 몰려오는 좀비들을 잡으면서 주어진 오브젝트를 수행하여 보스를 잡는 카스 좀비 모드의 맵중 하나였던 탈출 좀비와 킬링 플로어를 합쳐놓은 듯한 느낌의 모드입니다. 어느 게임이 그렇듯 웨이브가 진행될수록 좀비들은 강해지고 그것에 맞추듯이 오브젝트는 시간을 끄는데 특화되어 있죠. 시간만 끌어제끼는 미션들이나 적은 선택폭의 파워같이 호불호가 갈릴만한 다른 요소들은 다 제껴놓더라도 딱한 가지는 말하고 가야겠어요 레벨 디자인을 왜 저따위로 해놓은 겁니까? 이걸 보세요 실제로 적혀있는 스크립트입니다 숨겨진 내용을 확인하려면 브레너머리를 사용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2인모드의 모든 하자가 드러나는데 첫 번째로 저 미션까지 브레너란 놈에 대해 한마디도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이건 어느정도 눈치를 챌수 있는 미션이죠 맵을 오고 가다보면 화염방사기 좀비를 죽인 곳에 대가리 하나가 고이 모셔져 있는 걸 발견할 수 있고 그 위를 지나다니면 브레너머리 죽기라는 문구가 나오거든요 이렇게 창의적인 방법으로 화염방사기 좀비의 이름이 브레너라는 것을 알수 있게 됩니다 당연하게도 보통 때는 전혀 사용되지 않는 아이템이죠 자 이제 여러분들 은 그레노머리를 얻었습니다 이걸 대체 어디에 쳐들이대야 하는지도 알려주질 않아요 이걸 알아내기 위해서는 근접공격밖에 되지 않는 상태로 온 맵을 헤매다가 운 좋게 그림 앞에서 머리를 들고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는 방법 외엔 없습니다 개발진들은 말하겠죠 그래도 우리는 직관적으로 이 머리를 어디에다가 써야되는지 써놨다고요 어디에? 프로틴을 처먹은 좀비들에게 쫓기며 탭을 누르고 실의 목소리 기계장치에 딱 붙어서 바라봐야 구구절절한 스토리와 함께 미술품이 이 장치와 관련되어 있다는 걸 알려줘요 좀비 수십 마리와 함께 이 오르간의 예술적 가치에 대해 토론이라도 나눠야 할 지경입니다 아무튼. 넘어가자고요 이렇게 브레너머리의 사용법을 알고 온맵을 뒤져 미술품을 찾아 번호를 알아내니 드디어 실의 목소리를 가동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버즐을 풀면 테슬라 총을 조종해 손잡이를 맞추라는 아주 심플한 미션이 나옵니다 드디어 보스를 볼수 있을까요? 그럴리가. 이 미션은 공개 배치의 통곡의 달이라 부를 수 있는 미션이에요. 처음 이 미션을 보면 다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 어, 테슬라 총을 구해와야겠고, 저걸 좀 써야겠네. 그렇게 몇몇은 테슬라 총을 구해오겠고, 몇몇은 이미 테슬라 총의 총알을 모두 써버렸을 겁니다. 그나마 총알이 있는 사람들이 손잡이를 쏘기 시작하면, 얼마간에 저 손잡이에 뭔가 먹히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단안이 세 번, 네번 떨어질 때쯤에서야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끼게 되죠. 이 오브젝트를 클리어하는 방법은 이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 손잡이를 동시에 쏴야 하죠. 오브젝트에는 절대 적혀있지 않은 정보입니다. 심지어 탄창도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채울 수 없고 좀비들을 죽이면서 탄창을 풀로 채워주는 아이템이 드랍되기를 빌어야 하죠 마지막 보스를 보여주기가 그렇게 싫었나봐요 결국에는 올라가는 건웨이브서 짜요 흘러가는 건 시간이니 클리엔 근접조차 할수 없죠 이 말이 과장인 것 같나요? 내가 이 같은 모드의 엔딩을 보려고 캠페인 플레이 타임의 두 배가 넘는 시간을 나치 좀비에 쏟아부었어요 오브젝트 설명만 제대로 써져 있었다면 5시간쯤에 엔딩을 봤을 겁니다 게임이 어렵거나 합의 안맞거나 해서 게임을 클리어할 수 없는 건 이해할 수 있어요 설명이 ㅁ신 같아서 엔딩을 못 보는 게 말이 되는 건지 한번 물어보고 싶네요 모두를 이따위로 낼 거면 그 시간에 캠페인 플레이 타임이나 늘려주길 바랍니다